아, 분홍색 플로트가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야, 너는 진짜 고급 대우 받는 거야. 이 타이밍에 분홍 슬라임이라니. 안 돼, 더 이상은. 그만! 그만하라고! 안 돼! 아,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만...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다 치우고 갔는데 뭔 어? 일이지 이게 지금? 잠깐만 딴 데도 그래? 어 아니지?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지난번에 분명히 치우고 갔어 근데 내가 무슨 이유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돈이 없긴 했네 뭔가 돈이 모자르긴 하다 일단 지갑에 그래도 만원은 있어야 두둑한데 그죠? 뭐야? 아 정말 여러분 진행이고 뭐고 잠깐만 기다려줘 이좀 정리 좀 해야 될거안 되겠는데 정리 좀 해야겠는데 이거 그 다음에 오늘 목표는 일단은 그러면 드론이 되겠네요 여전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순간 귀해져 버린 우리 분홍이 어? 뭐야 이렇게 안 쌓였다고? 뭐야 이거 밥 주는 기계 왜 이래? 아니 밥 주는 기계 뭐 이따위로 줘? 아, 먹는 걸 봐가면서 줘야지 민트망고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지금 먹이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이거를 그냥 무슨 손흥민 킬패스 하듯이 그냥 툭툭 찔러주네 그냥 아저쟤 뭐야 지금 저게 아하 나이스 50개 이거 언제 할수 있게 됐었지 좋아요 일단 여기 온 김에 드론 재료 다시 한번 보자고 아 맞다 우리 펌프에다가 양봉기 한 것도 다 둘러봐야 돼요 양봉기는 아예 설치도 못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드어 하려면 야생 벌꿀얻어야 되거든 쓱쓱쓱쓱쓱쓱 왠지 암석같은게 많이 나올것만 같은 이곳 어? 젤리석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길 건너서 저기 어 좋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꿀슬라임 만났던 곳으로 가가지고 벌집도 얻을 수 있는 세팅을 해놔야겠는데? 요쪽 어디? 여기 맵부터 열자 여기 맵부터 열고 그 다음에 꿀 채취할 수 있는 곳을 한번 그럴싸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 거지 과연 어? 그래 이제 포드 해독기 얻어가지고 이제 초록색 포드는 열수 있다고 어? 고르도다 아 잠깐만 쟤 과일이지 야 과일인데 오카오카가 안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 위치가 아요 끝에 음. 근데 지금 뭐 맵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그냥 아무때나 설치해도 되나? 이거 비율 다른 거 아니야? 어? 저거 스킨이다 이거온적 없네 와우 량이 바뀜 어, 아 체셔캣이 량이가 아니라 헌터구나 얘 생긴게 헌터다 헌터 비키라고 비키라고 <웃음> 어? 아아 아. 어 나왔다 헌터 플로트 아, 여기에 닭들이 많은데, 잠깐만, 이거 보관을, 어, 이거 보관을 잠깐 구석지에다 해놓고, 요런 데가 좋을 것 같은데, 요런 데다. 안 돼! 어, 이렇게 세개딱 해놓고, 여기 닭이 있었단 말이지. 아, 씨. 아, 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떡하냐? 버릴 게 없는데 슬라임 화석 저거 없어진 거 아니지? 어, 플루트 아직 있고, 주어가, 주어가, 주어서 가면 돼. 아아, 아, 아, 다시 가자. 아아, 아. 제가 자꾸 다 깨물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제 꿀 캐갈 것만 좀 만들어야겠다. 어? 어, 되나? 일단 여기 두 곳. 오늘 드론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잠깐 집에 가자. 잠깐 집에 가서 이거 모은 거좀 넣고. 텔레포터를 진짜 적절한 곳에다가 하나 설치해놔야겠어. 특히 저렇게 자원 12분마다 갖고 와야 되는 곳은 좀 설치를 해놔야 될것 같아 인디고늄 넣고 헌터플로 잠깐 넣지 말아봐 벌집 넣고 그 다음에 워프기술 이런 거좀 해놔야 돼 근데 묘한 금강석도 지금 없어가지고 야생벌꿀 3개 어 됐다! 야 거의 다 했잖아 12분만 기다리면 이거 될것 같은데? 헌터플로트는 바로 양산체제 들어가 우리 헌터같은 경우에는 남은 하트비트를 좀 이용을 해줄게요 우리 농장에서 남아도는 하트비트를 이용해서 밖에 있는 우리 분홍이들을 몇마리 분홍이도 이제 또 중요한 시점이 또 오기 때문에 일곱 마리정도 모아다가 새 농장을 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헌터플로트 하나, 둘, 셋그 다음에 하트비트 공격 이러면은 이제 내가 또 나갔다 오게 되면은 어느새 또 헌터플로트 여섯 개는 채워져 있을 것이다 벌써 세개 본전 찾았 음. 어? 양자로 재미 한번 볼까요 이번에? 내가 알기로 양자가 지금 70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 가격이 야 요거 다 팔면은 좀 쏠쏠할 것 같은데 근데 분홍이는 안팔거예요 분홍이는 우와 81원? 왜 이렇게 다 가격이 좋아졌지 오늘? 이야 돈 미쳤다 헌터 90원 더있었어 잠깐만 이거 헌터 사업 키워야되나? 그 전에 난리가 나버린 우리 돌맹이들좀 한번 개편할까 진짜 이거 돌멩이가 겹치니까 치우는데 <웃음> 이러지 마. 이런 집안일의 어려움을 느껴갈 때쯤 사실 드론이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 어, 여섯 개. 이제 꿀채집하러 딱가 가지고 한번 양봉 싹 돌면은 되겠는데. 일단 가기 전에 과일 챙겨 가야 돼. 꿀고루도 터쳐야 되거든. 근데 꿀고루도 봤으면은 진짜 헌터 고루도도 그 주변에 있다 얘기니까 닭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도. 이게 다야? 그렇게 열심히 키워도? 확실히 닭이 어렵구나. 닭은 다니는 길에 주워서라도 가야겠다. <웃음> 설마 다 됐나? 그새? 다 됐네. 은근 금방 되네 저것도. 하트 박도, 하트 박도. 어 벌써? 이 정도만에? 이 민트망고의 힘인가 이게 바로? 그 와중에 헌터고르도는 어디 있을까나? 한 번에 깨버리려고 이렇게 많은 암탉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헌터고르도 있으면 헌터고르도부터 찾아야 돼안 그러면은 또 자리 부족해진다고 아 저기 있네! 투명이어가지고 부들부들거리는 것 같은데? 됐다 퐁맞다 음... 아 이게 1회용이야? 4급은 1회용, 상급이 3회분 막 그게 그거였구나 어 근데 꿀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나는 3회분이라는 게저 2버튼을 한번 누를 때세 번씩 누를 수 있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나 이거 왜 눌렀지? 지금 눌르면 안 되는데? 장식을 여기다 해놓고 잠깐 아 원식이름 말고 나선... 나선 증기는 뭐야 드디어 그가 온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마참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다 인간 세대의 종말이 도래했다 왔다 일단은 제일 귀찮은 구간 이런 중앙 요쯤에다가 오 어,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아 아! 대상 플로트 출처? 가두리 목적지? 마켓 고 가자! 설마 뭐 하나씩 날르는뭐 이런 그런 쓰레기 같은 로봇은 아니지 너 뭐야 몇개 뭐야 지금 몇개줘너 뭐야 지금 어잘 모으네 문제는 이걸로는 부족해 한참 내 생각엔 드론 몇 대는 더 있어야 돼 솔직히 드론이 한 진짜 내 생각에는 드론 한 20개는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이거 세팅 잘못했다 플로트, 플로트 수집기 이렇게 가야지 땅에 있는 거 줍게 만든 거야 말하자면 아나저 움직임이 왜 이렇게 못 믿었지 이 녀석? 꼴레꼴레 저거 맞아? 어? 우와 오오 오! 근데 사실상 나는 저 작업을 돌멩이 플로트만 날라도 제가 나머지는 내가 관리 가능하거든 야 이거 엄청 편해지겠는데 야 이거 풀 자동화 간다 풀 자동화 만족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다 됐을 때 그러면 지금 드론 충분하죠 이렇게 되면 아꿀 플로트 많지 한대 금방 더 되겠는데 잠깐만 야생벌 꿀어 잠깐만 상급 양봉기 상급 펌프 텔레포터 다사 <웃음> 다사 다사 그래 이건 돈이 돈을 부르는 그런 게임이었던거지